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뭐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나요? 는 네, 네, 많은 많은 많은 불이익이 있죠.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이 법규 통과되면 나는 동성애 반대한 날 설교 못해요. 그러면 음. 차별이라고 잡아갈 거니까 아 기독교 교리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음. 그러면 이 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가는 건가 음. 어, 갑자기 이제 전화 목소리가 나서 좀 당황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온 전화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 방금 들으신 내용과 같은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제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어, 예배라든지 이런 종교 행사 중에 어,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라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이 법이 통과된 후에는 처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재법안이나 또는 이상민 의원님이 저보다 앞서서 발의하신 그 법안에는 어, 이런 종류의 어떤 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예배나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쁩니다 또는 뭐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곤 하는 조항은 없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딱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차별 행위를 직접 직장이나 이런 데서 받은 분들이 아, 우리 직장 내에는 차별 행위가 있어요 라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데 알리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마치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처분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뭐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조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음 이분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동성애가 싫다. 그리고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다. 아,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어, 동성애를 싫어하는 다수가 피해를 받게 되는 역차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동성애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분을 처벌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 재화라든지 뭔가 물건을 산다든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할때 어떤 사는 곳이라든지 또는 어 성적인 지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차별 행위 차별 행위를 한 경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하거나 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적 지향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래서 본인은 싫다라고 해서 어 그분들을 차별할 권리를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차별과 합리적인 구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을 해서 어, 다른 대우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법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이런 법이 아닙니다. 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정당하지도 않은데 차별 행위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 그런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의 차이라든지 또는 정당히 보상이나 평가를 받아야 될 어떤 어, 그 사람에게 그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어,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실에도 영상을 좀 올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법이 통과될 무렵에 그러한 법이 통과되면 은 기업이 고용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기업이 오히려 다양한 인재들을 어,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 발휘되는 법이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